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전거 배달조객 에 적합한 성능좋은 전기자전거 추천 제품을 담아봤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물망에 오른 요즘 자전거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달은 아무래도 시간과 체력 싸움 이다 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이 움직이는게 경쟁력이죠. 그래서 장시간 주행이 가능한 고용량의 배터리 제품 배달요건에 제한받지 않는 제품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제품 최대 적재 무게가 약 90% 에서 100kg인 제품 국내 kc 인증 을 받은 제품 그리고 배달 물품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제품도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전기자전거 영상에서 소개 했던 3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대 제품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이 대부분이니 가성비 제품을 원하신다면 두바퀴 의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역시 지난 영상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품 소개 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영상에 앞서 돈주고도 못사는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구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첫 번째 제품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다섯 가지 제품 가운데 자전거 배달조객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스펙을 탑재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 90만원대의 한천리 자전거 팬텀 어반입니다. 일반적인 시티바이크와 같은 외형으로 일상적인 주행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죠. 미니벨로의 휠사이즈인 20인치 바퀴를 탑재했지만 무게가 20kg 정도로 무겁습니다. 더비식이 아니므로 대중교통을 연기한 출퇴근과 자동차 내부에 실린 것은 무리 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장보기용이나 마실용으로 혼용하시기에는 좋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파스구동 방식의 36V 350W의 모터에 10A의 배터리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부각 스카이웨이 경사도 구간을 오를 수 있는 파워가 출력되고요 최저의 출력 모드로 평지 구간에서 달릴 경우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빠른 속도에서 민첩한 제동력을 제공하는 디스크 브레이크도 기본 사양입니다. 짐을 싣고 지름길을 찾아 골목 곳곳을 누비며 만나는 경사도와 갈라지고 홈이 패인 노면 가속방직턱과 같은 장애물을 오가며 최대 4-5시간은 배달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스펙은 탑재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가 안장 아래에 있는 시트포스트 내장형이라서 충전 중에는 주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뒤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짐바지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데요. 조금 좁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비교적 넓은 바구니로 수납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형태가 하단으로 굴곡을 이룬 디자인이라서 자전거에 승하차 할때 편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짐바지에 짐을 싣는 유형이거나 다리가 짧다고 생각하시는 배달족에게는 아주 유용한 특징이라는 점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150만원대의 프라텔로 FE2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듀얼 배터리 즉 배터리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접이식이에요. 배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프레임 프의 탑튜브와 안장 아래에 있는 시트포스트에 숨어있는데요. 먼저 프레임에 있는 배터리는 폴딩 레버를 열면 바로 프레임 내부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10A죠. 가장 낮은 출력모드로 평지를 달리는 기준이라면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충전을 하게 되더라도 배터리만 꺼내면 되니까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측면의 충전단자를 통해 쉽게 충전이 가능 한데요. 용량이 크다보니 usb 포트 를 통해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두번째 배터리는 시트포스트 일체형입니다. 시트포스트 자체가 배터리인 셈이죠. 대부분의 접이식 자전거에는 탑재되는 방식이고요 용량은 7 a 에 최대 주행거리는 50km입니다. 두개 배터리를 합하면 총 17A라는 대용량이 탑재되는건데 최저의 출력 모드로 설정하면 최대 100에서 12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파스 방식으로 구독한다면 아무리 경사도가 다양하고 짐이 많다 하더라도 70km의 거리를 주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페달링 없이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을 추가해 사용한데도 배터리 방전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겁니다. 모터는 대중적인 브랜드인 바팡 이고요. 최대 출력 모드는 3 5 0 w 로 남산이나 북악 스카이웨이 구간을 넘나드는 데 문제없는 파워입니다. 앞바퀴에는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거친 구간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는 조건도 갖췄는데요. 주행시간이 길수록 신 천체가 받는 피로도도 커지기 마련인데 지면으로부터 진동과 충격을 어느정도 덜어낼 수 있으니 승차감도 좋은 편이죠. 유효거리가 넓은 편이라 키가 180cm 정도 돼도 안정적인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텔로 fe2는 짐이 많은 자전거 캠핑용과 장거리 여행용으로도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벨로스타의 카고스타입니다. 완전히 배달에 특화된 디자인과 구조로 제작된 모델인데요. 협소한 공간의 짐바지가 아니라 넓은 짐칸에 넉넉한 배달통을 달고 주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행 자세도 매우 편리한 지오메트리로 설계된 것이 특징인데요. 언뜻 보기에 어릴 때 쌀집 아저씨가 끌고 다니던 갈매기 자전거가 돌아온 것 같은 비주얼이네요. 자전거는 덩치만큼이나 배터리와 모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떠한 짐을 싣게 될지 모르는 배달 특성상 때론 높은 무게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무게가 클수록 엔진이 강해야 추진력도 높아 지죠 그래서 최대 500와트로 출력되는 모터가 탑재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제안하는 최대 출력 모터가 500 와트니까 딱 커트라인이네요 이 정도의 모터는 험난한 산악 코스 종횡무진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퍼포먼스 레이싱 전기 산악 자전거 에도 주로 탑재되는 스펙입니다 최대 중량은 100kg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부담되는 무게를 탑재해도 남산타워 정도의 코스는 별 문제도 아니겠네요. 배터리는 20A입니다. 스라텔로도 엄청난 배터리를 탑재한 것인데 그보다 더하네요. 아무래도 기어 변속도 3단밖에 안되고 자전거 자체의 무게는 더 무겁다 보니 모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레 배터리 소모율도 빨라지니 대용량이 필요하겠죠. 그 덕에 스로틀 방식으로 주행 하더라도 하루종일 재충전 없이 배달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물품을 담는 배달 통은 하드케이스라서 배달음이 민족에서 제공하는 소프트 케이스의 백팩보다는 안전하겠네요 다음은 KJ모터스의 미니몬스터입니다. 전형적인 접이식 미니벨로 디자인의 고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인데요. 100만원이 넘는 전기자전거 중에 시선을 많이 받는 제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짐을 실는데 유용하도록 설치된 짐바지가 세련된 이미지를 더해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만 스펙은 더 매력적이네요. 우선 배터리는 14A입니다. 앞서 살펴본 프라텔로에서 두개 배터리를 합친 용량이 하나로 탑재된 제품인데요. 장거리 주행에서 배 배터리 걱정은 제껴두라고 한방에 크게 쏘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두개인 프라텔로와 비교하면 미니몬스터는 유일한 배터리가 시트포스트 내장형이라 충전하는 동안 주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고 한 번에 한 개의 배터리만 챙기면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모터는 36V에 350W입니다. 앞서 수차례 설명했다시피 웬만한 경사도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스펙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출력모드를 전환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핸들바 왼쪽에 얹은 게 아니라 스템 일체형이라 매우 깔끔한데요. 핸들바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가끔 변속을 할 때와 핸드폰을 거치할 때 불편하고 핸들을 잡는 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데 제약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일체형이라는 점도 이점인데요. 전조등과 후미등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경우는 많지만 측면에 LED를 탑재한 건 보기 드뭅니다. 차도에서 주행하다 보면 몸집이 큰 차들 사이에 사이에 가려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고 간혹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량과 보행자들도 있는데 폭넓게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군요. 심지어 전조등은 500루멘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보통 도심에서 주행할 때 사용하는 루멘을 200에서 350 정도로 권하고 산악과 같은 거친 지형에서 500루멘 이상을 권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사양이 탑재되는군요. 서스펜션도 앞뒤에 모두 장착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좋습니다. 큰 충격을 미세 하게 흡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가속방지턱이나 고르지 못한 노면에 서도 진동과 충격을 충분히 걸어 주니 피로도가 훨씬 적어집니다. 접이식은 프레임 폴딩 방식입니다. 쉽게 접히고 크기도 간소해집니다. 그러나 무게가 20kg 정도라 드는데 부담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디자인과 사양의 제품으로는 모토벨로의 tx8과 퀄리스포츠의 퀄리 q3 스포츠가 있습니다. 모터와 배터리 등의 전동사양과 프레임 접이 미니몬스터와 동일한 접이식 미니벨로 전기자전건데요 오토벨로와 퀄리는 뒤쪽에 짐바디가 있고 앞쪽에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으며 가격은 미니몬스터보다 조금 낮은 100만원 초반대의 제품입니다.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퀄리 Q3 스포츠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적은 힘으로 강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더욱 민첩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중의 높은 상태은 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할때 급히 제동을 해야한다면 유압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과충전 안전장치의 성능이 매우 좋고 수명이 길다는 특징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죠. 퀄리 제품의 기타 특징으로는 바퀴 옆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자전거를 접었을때 고정이 되고 끌고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옥토벨로 tx8은 전면에 라이트가 포함됩니다. 루멘이 높진 않지만 시인성 확보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 보조배터리로서의 기능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주행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배달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과 캠핑용으로도 탁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잔뜩 씻고 달려오겠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파워 충전 업업 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